진정한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4년 8월로 돌아갑니다. 내 나이 28세. 군제대 후 나름 명문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던 찰나 증권사에 다니고 있던 학교 선배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조화제약을 사라고 하더군요.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는 선배를 보며 저도 뭔가에 홀렸는지 제가 가지고 있던 돈 250만원과 어머님께 말해서 받은 돈 150만 원합 400만 원을 조화제약 주식을 삽니다. 그때 당시 400이면 큰 돈이었죠. 이때부터 악의 구렁덩이로 빠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상한가 몇 번을 치고 난뒤 옆으로 기고 있을 때 800원대에 몰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몇 달간 지루하게 움직이더니 11월 말부터 상한가 행진을 시작하더군요. 그때는 코스닥 상한제한폭이 12%였습니다. 4,800원대에서 모두 매도를 하고 제 계좌의 잔고는 3천이 가까운 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천만원을 드리고 친구들과 열심히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정말 꿈같았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이건 주식 초보자들이 누구나 겪는 일이었죠. 그 이후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던 나는 주식에 미치게 됩니다. 열혈 경제학도가 되었지요. 열심히 해서 증권사에 취직도 하였고요. 그 사이 모의투자 대회에 수차례 수상도 하고 상위권 성적도 거뒀지요. 데이트레이딩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런 제가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며 힘들게 영업하며 선배들 눈치 보며 상사 욕먹어가며 일하는 회사 생활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입사 4개월 만에 퇴사를 결심합니다. 증권사에서 배운 거라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사 후 전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다른 증권사에 취직한 동기 한 명과 술을 마시다. 그 친구도 지긋지긋한 영업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보였습니다. 전업을 결심한 저를 부러워하는 듯 하면서도 퇴사는 안 하려고 하더군요. 혼자 하려하니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주식카페에서 만난 형한 명과 원룸을 얻어 전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진 전재산 4천만 원을 모두 투입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자금을 분산시켰습니다. 일부는 장기, 일부는 중기, 일부는 대의로. 역시나 그렇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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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은 그때부터 한동안 원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분석하고 또 분석하였지요. 그러나 떨어지는 칼날을 어떻게 이겨내려 리말 그대로 원룸에서 해인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주가가 1400포인트 정도에서 하락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걸 보고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말지요. 어머니께 부탁하여 평생 모은 돈 1억을 그냥 두면 뭐하냐며 제가 불려주겠다고 하자. 옛날에 도불려드렸고 지금 저의 위치를 알고 계셨기에 한치의 의심 없이 돈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400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아 머리가 하얗게 되고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오바이트가 나올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1000포인트가 깨지면 모든 걸 포기하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008년 10월 24일 장대음봉으로 1000포인트를 깨버리더군요. 뒤로 보지도 않고 모두 손절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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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에서 소주를 진탕 마시고 일어나보니 그 형은 70만원 정도를 제 컴퓨터 위에 올려놓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중고차 시장에 갔죠. 그리고 차를 팔았습니다. 3,500에 사겠다더군요. 바로 팔아버리고 그 돈은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집을 나오기로 결심한 거지요. 도저히 부모님 얼굴을 볼수 없었습니다.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습니다. 정말 안주 하나 없이 소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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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가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도저히 답답해서 찜질방에서 나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구인광고 신문을 보다가 경북 구미에 있는 휴대폰 부품 공장 광고를 보게 됩니다. 숙식 제공 그냥 그거만 보고 안 그래도 서울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잘 됐다는 생각에 터미널에서 첫차를 기다려 구미로 떠났습니다. 가자마자 면접을 보고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많이 계획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누나 결혼식도 가지 못하고 한 달쯤 지나 통장을 확인해 보는데 천만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름을 보니 저희 누나였습니다 그때 당시 핸드폰도 버려버리고 그냥 있었는데 나중에 메일이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으니 제발 나쁜 생각만큼은 하지 말라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 보니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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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죠. 장이 끝나면 열심히 분석하고 증권사이트, 카페 등등 고수들의 계좌를 보며 매일같이 나도 곧 저렇게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윙, 데이, 스케할거 없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죠. 그러 그래, 초단타 스케이 가장 안전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절만 잘하면 예전처럼 망하는 꼴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 다음날부터 호가창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큰손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살때 같이 사면 두호가, 세호가는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하루종일 호가창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좀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열심히 분석을 했죠. 그러기를 몇달 코스피지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대세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계좌는 그대로였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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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법이나 찾는 제 모습을 보고 정말 개미 중에 개미라고 합니다. 증권 사이트에 올라오는 기법이며 계좌는 모두 거짓이라고 전문가들이나 카페지기들 증권사에서 다 홍보로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잘 버는 계좌를 올리고 쪽지나 메일이 오면 처음엔 안 가르쳐 주는 척 하다 결국은 어느 전문가 어느 카페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슬픈 현실이죠. 그 증권 이런 것들에도 속으면서 어떻게 그때는 전업으로 돈을 벌었을까 참 용하답니다. 친구를 보내고 다시 이것저것 생각해봤습니다. 그때보다는 깨우쳐지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1년을 다지만제 의지를 꺾기에는 부족했는가 봅니다. 또다시 호가창을 보며 하루하루가 갔습니다. 점점 생활비가 줄어들고 있었죠. 방값보다 PC방비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잠깐 호프집 알바를 했습니다. 나이 3 3세 장가도 못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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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11월이었죠 다지만 1년은 다가오는데 되레 마이너스라니 그렇게 며칠 뒤 호프집 사장님께서 일을 마치고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안그래도 친구도 없고 쪽시원히 얘기할 사람도 없었는데 사장님께서 자기가 살아온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 대한 얘기도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란 놈이 궁금했던 거죠 나이는 33인데 결혼도 안하고 직장도 없고 그래서 그날 술을 마시며 저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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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즈에서 내리는 제 또래쯤 돼 보이는 남자와 예쁜 와이프. 거기다 세명의아기들한 아기는 아빠 품에 안겨있고 두 딸들은 차에서 내려 아빠를 부르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짓을 하고 있나? 정말 이러다 끝까지 안되면 그 생각을 하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될 것이다는 희망만 가지고 주식에 평생을 바친다는 건, 그러다, 돈도 벌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나니, 갑자기 내, 나이가 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가족을 보고,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었다.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 그냥 몽뚱이로 돈 벌어서, 소형차 한대 사고, 결혼도 하고, 친구들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이런 건꼭 돈이, 많아야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갑자기 머리가 텅 비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 질수 없었습니다. 정말 몇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워져 하늘을 날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웃다가 11월 말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전 당장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왜 조금 더 빨리 이런 생각을 못했나 후회도 있었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계좌를 보니 아직 350만원이나 남아있더라고요. 갑자기 350만원이 크게 느껴졌던 거죠. 이거라도 남아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거기다 남은 생활비를 더하고 알바비까지 정리하니 500만원이 넘었습니다. 거기다 호프집 사장님께서 제가 집으로 간다고 하니 차비 10만원까지 더 넣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때부터 벌써 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12월 날씨는 아주 추웠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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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를 안으시고 말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아내는 누나와 매형 아버지 모두 계셨습니다. 모두 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몸은 괜찮냐며 제 손만 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전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저의 주식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 이후 누나 가게에서 매형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꼬박 꼬박 저축도 하고 매주 누나와 조카 가족들과 나들이를 갑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친구들도 모두 저에게 잘했다며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모두 평범하거든요. 결혼한 친구도 있고 노총각인 친구도 있지만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서 꼭 만나곤 했는가 봅니다. 거기에 저도 이제 합류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정말 이제껏 주식이라는 큰 바위를 깨뜨리려고 계란을 계속 던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바위를 깰 수는 있지만 정말 힘들고 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 그긴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작은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환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으로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고 정말 하고 싶다면 자기 일을 가지고 정말 없어도 되는 열 돈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주식은 안 해도 상관없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자기 본업에 투자한다면 더 많은 불을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한다면 앞날은 언제나 밝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